오케이. 저희 세 명은 여행을 떠납니다. Let's go. 저희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여행도 난 처음이고 해외 여행은 너무 처음이고. 티켓도 처음 렇게요 안녕하세요. 그러 여러분, 티켓을 뽑고. 아, 여러분이네. 약간 유튜버 된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버, 유튜버 순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제 고르셨나요? 환전하러 가볼까요? 네. 저희가 환전도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와우. Wow. 태국 돈. 짜잔. <웃음>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 <웃음>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여유 있게 와보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존댓말을 쓰고 있지? 전, 난 처음인 것 같아. <웃음>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아 지금... 이거 그냥 네. 네, 뭐 슈아후시디노 슈오디의 여행 슈오디의 여행 슈오디의 여행 뭐이 정도로 하죠. 슈오디의 여행 슈오디행 아, 이렇게 딱 맹이 정해졌다. 그럼 그래, 여러분 저희 또 이따가 인사 드릴게요. 안녕.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음. 이게 <웃음> 도착하자마자 뭐하지? 히트를 음. 들렸다가 그때는 음. 핸드폰을 키는 것이야 알아봐야지 근데 나는 일단 추천받은 데가 있어 어디야? 어디? 21 쇼핑몰 쇼핑몰인데 여기 안에 먹, 먹거리도 되게 많고 볼거리도 되게 많고 음. 오늘은 가볍게 해. 쇼핑몰 갔다가 수영 살짝 하고 야시장은 가갈수요을까 야시장은 바구프가 응. 운동하고 응. 근데 내가 그다음... 그전에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낮잠 시간 있어야 될것 같아 낮잠 좀 자다? 어. 여행은 편하게 하는 거야 응 아하, 아하. 여기 김치찌개 그렇게 맛있어요 음. 조금 뜨겁습니다 음. 아. 맛있어 말 아, 김치 안 했으면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 살아 있었을까? 이 맛의 즐거움을. 아... 옛날에 또 호시 형은 타코벨도 한정을 빠져있잖아. 응. 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랬어야 아, 진짜. 어. 음. 한동안 일어나자마자 타코벨 가고 그랬어. 내 나는 타코랑 어. 타코 좋아하고. 나 어. 아, 호시 형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 태우 진짜 마스터 있어. 태우 씨있어 호시랑. <웃음> 아 호시랑 뭐 없어? 먹지? 먹지 말까? 저희. 배가 씨... <웃음> 이렇게 안나그채웠는데 <아니야? 웃음> <나도> <웃음> 음, 어. 지금 약간 <웃음> 지금 한번 보여줘 <웃음> 아 별로 안배고프 권호 <웃음> <보노> 씨가 먹을 <먹으네.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저희는 비행기 탈때또 찍어보겠습니다 자그 여러분 자세히 긴, 긴급상황입니다 지금 딱바닥에 해. 주인물을 5,000원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끼리 아, 굉장히 아, 고민입니다 아, 혹시 실험카메라 아닐까요? 이 5,000원을 아, 우리 시민들은 야, 어떻게 야, 할지 이거 5 0 0 0원 떨어뜨린 것 같다고 아 잠깐만 이 5,000원을 이거 아, 뭐 어떻게 아, 하면 좋을지 앞에다 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 했어요. 이 주인 없는 이 외톨이 녀석을 우리가 챙겨준 거라고. 어, 분량 많이 봅다 우리. <웃음> 어, 그러게? <웃음> 우리 이거 최고 분량 아닙니까? 어. 그럼 다시 좀 재밌는 상황 있을 때또한번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네. 안녕. 저희 지금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콕에 올수 있었던 이유는 샤양 삼촌이 방콕에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여행할 수있으요 저희 호텔 가서 또인사 드릴게요. 네. 안녕. 저희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와, 방 크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 저희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제제제. 들어면 바로 부엌 있고요. 거실. 여기 방 어, 화장실 이거 뭐, 화장실 여기 방 하나 다깨게 해도 러니까 방이 응. 또 있어요 헉,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어머 응. 어머 어머 야 뭐야? 어머 야 이거는 와 진짜 않다 대박인데? 슈아 형 삼촌 덕분에 정말 저희는 행복한, 주말. 를 진짜 감사합니다. m 응. s 감사합니다. m s o r 이제 I'm 가뭐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나갈 때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s o 안녕. y I'm sorry. I'm sorry. 습니다 o r r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웃음> 네, 굴이래. 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수저하고 포크를 종으로 수저한 네, 네. 거. 근데 진짜 먹기가 쉬워 밥하고 이좀 뿌리고 이건 뭐야그컨덴트로그라고 우유 좀 이렇게 아아 예, 그 우유? 연유 같은 거? 아, 연유, 연유 아좀야지 <지이한. 놀람> 이것도, 이것도 초콜이에요 되게... 코코넛 크림. 그 이것도 너무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웃음> <그치>? 맛있어. 진맛 <웃음> 망고를, 하고 쌀을, 찹쌀, 올려서. 진짜 맛있다. 국즈 하나만 더맛있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지맛있맛있대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다짠단짠하다 달고짜고 달고짜고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스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 너무 잠을 잘못 잘못 어. 잤대요. 근호 어, 어? 엎드려서 자더라. 근데 몸에 진짜 안 좋. 나 혹시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이러고. 어 그러고 있었어. 하고 다리가 이랬어. 약간 자세가 좀 이상하긴 했어. 어. 네가 이래, 이랬어 똑같이. 그리고 좀... <웃음> 와아 그래서 목 아플 수도 있겠다. 목이 아, 아플 아, 자세네. 그래서 아픈 거 어, 덥다. 저희는 이따가 t e r 21, 예스 yes. 가서 찍겠습니다. 안녕. 파이어 우리 한번 가볼까?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같은 거 먹고 싶어밥먹어야딱세개 시키자. 이거 하나 뭐 하고 먹어봅시다. 밥 하나, 국수 하나, 면 하나 이렇게. 아 좋아. 아, 뭐밥 이거 찰스유 이거, 이거 하나 시키고 찰스유 라이스 하나 시키고 yes.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키고 아니야 너무 맛있 음 이건 나오면 나도 음 하다여행이때 음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음 굳이 움직이지 않아 음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어볼게요 숯. 숯. 장난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 달달한 간장 소스. 음, 이거 맛있어? 맛있다. 진짜 이거 강추해. 너무 맛있어. 한국식으로 치면 멸치볶음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냥 뭐 설탕 넣고 말고. 그거 맞았나? 문제야. 어, 그거, 그거 무슨 맛인가 <목소리> 다실점프분 찍어. 그럼 내가 우정샷을 네, 찍는 거야. 이거는 형 이거 핸드폰으로도 뭐 세워놓고 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오후 <웃음> <웃음> 오너 너무 무잖아 어때고? 그냥 여기에서 사진을 딱 찍는 거야 이렇게 중습세와 정말 멋진 그림이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웃음> <웃음> 저희는 아, 태국입니다! e t s Bangkok! Oh, Bangkok. <웃음> Let's get it! 지금 음료수를 시켰는데 이게 좀 좋아하는 거예요. 코코넛이랑 약간 파인애플 그런 맛 나는 건데 디노 어때요? 좋은데요? 어머 밥이 왔네? <웃음>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음, 고소. 우리 진짜 이거 찍은 영상 보면 거의 다 먹는 거밖에 없네. 음, 그치? 음, 진짜 우리끼리의 이런 여행은 언제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 내년? 내후년?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어땠어? 재밌어? 그냥 새로워서 투어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이 해 이렇게 우리끼리 문제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뭘 어디 찾아서 가보 응. 좀더 시킬까? 야, 별거 안 했지만 도더 그... 아, 더 나올 거야 더 나와? 응? <웃음> 그때 민규랑 진짜 뭐였지? 세부? 세안스키 진짜 다 했어 제트히도타보고그 <웃음> 베일, 디에고구 <피티고> 타러시프로 <웃음> <탈을수프로 웃음> 올라가서 엄청 높게 음. 해보고 니네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